어, 입력된 자료값을 보시면 통춘식과 정년수는 정답에서 정년수와 송춘식이 서로 위치가 반대가 되죠. 그런데 왼쪽을 보시면 첫 번째 기준이 은행명으로 정렬을 합니다. 전자은행으로 똑같고 두 번째 기준은 대출 가능액으로 정렬을 하는데 대출 가능액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모두 똑같다. 게 입력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정렬이 되냐면 자료값이 입력된 순서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정년수를 테이블에 먼저 입력하게 돼 있고 송춘식이 나중에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렬을 하면 정년수가 위에 오고 송춘석이 아래에 옵니다 근데 범위를 설정하고 정렬을 할때 실수를 한 거죠 정렬을 고객명으로 칠수로칠수로오른차 순으로 해서 송춘석이 위로 오고 그 다음 정년수가 아래에 오게 되면 이제 정렬을 하게 되면 무조건 송춘식이 앞으로 옵니다 은행명을 해주고 확인을 하면 송춘석이 앞으로 오고 정년수가 아래로 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렬을 고객명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내림차순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정년수가 위에 있고 송춘석이 아래에 있죠. 다시 정렬. 은행명을 해주시고 확인을 은행명의 오름차순이죠. 은행명 오름차순, 대출가능액 오름차순 확인을 해주시면 정년수가 위로 오고 동춘석이 아래로 옵니다. 이제 은행명이 동일하고 대출가능액이 동일하면 자료값이 쓰여져 있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정렬을 실수를 한번 하시게 되면 반드시 되돌리기를 눌러서 정렬을 취소한 상태에서 다시 정렬을 하셔야 됩니다 정렬이 실행된 상태에서 다시 정렬을 하면 순서가 바뀌어서 감점을 당할 수 있습니다